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장규성입니다. 어, 오늘은 여러분한테 저기, 약간 새로운 형태의 팔동작 활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나, 어, 소개를 하나 해드릴까 합니다. 어, 저도 간간히 사용하고 있는 방법인데, 어, 혹시 뭐, 좌우 비대칭을, 폐의 좌우 비대칭을 찾으신 분이나, 혹은 못 찾으신 분들도 이렇게, 약간 실험 정신을 발휘해서 어 약간 그냥 실험이나 테스트 정도는 해보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뭐 모든 분들에게 똑같이 적용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어 각각의 사람들 어떤 그 개인적으로 약간씩 다른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폐의 형태나 어깨 높이나 혈관 구조나 다 조금씩 다 다른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제가 소개해드리는 어떤 방법에 대해서 어 너무 이렇게 어 맹신하거나 어 저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 이런 방법을 나한테 적용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인가 안될 것인가 여러분 스스로 잘 판단을 해 보시고 어 그렇게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방법은 여러분들이 이 제가 제 이런 동영상을 올려드린 적이 있어요 뭐어 컨디션이 안 좋으실 때꼭 보세요 이 동영상과 어느 정도 연결이 되어 있고, 또, 폐의 좌우비대칭 좌우 찾는 방법과, 뭐, 어떤, 방법과 제목을 제가 까먹었는데, 최근에 올린 동영상이죠. 아 폐의 좌우비대칭 찾는 방법과, 뭐, 그에 따른,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제가 제목 잊어버렸습니다. 그 하여튼, 그 방법을 약간 활용을 합니다. 이제 여러분, 제가 어떤, 이제 저는 이제 오른쪽 비대칭이라는 사실은 여러분들, 이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으니까, 어느 정도 아실 거라 생각하시고, 오른쪽 폐가 조금 내려앉았어요. 좀 많이 내려앉았는데, 오른쪽 폐가 확장됐다는 거죠. 기관지 확장증, 폐쇄성 폐지라 이는데 오른쪽 라인으로 이렇게 전반적으로 얼굴부터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오른쪽으로 떨어져서, 이제 오른팔을 자주 흔들면서 바람을 불게 되는데, 문제는 이제 왼쪽으로는 근력 운동을 해줘야 된다. 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 이제 컨디션이 안 좋을 때꼭 해보세요. 라는 어, 어떤 그런, 그런 동영상에습니다 적용됐던 방법입니다. 그냥, 그냥 조금, 어, 제 동영상을 구독하시는 분들이 이 동영상을 보신다고 생각하고, 제가 이런 동작을 해봅 주변에 보면 이렇게 의자 같은 게 있어요. 뭐 공원에 나가 보면 장의자나 그까 그러니까 이렇게 뭐 손을 그을 수 있는 어떤 이런데는 좀 좋지가 않아요. 또 이렇게 스툴형 의자 이런 것도 별로 좋지 가 않고 옆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앉지 않습니까, 그렇죠? 앉으면 이렇게 왼쪽에 이게 왼쪽 손바닥 어, 특히 어, 이 엄지 손가락과 새끼 손가락 어, 저는 예, 이렇게 활용합니다. 그냥, 여러분들 그냥, 제가 하는 방법을 그대로 설명드릴게요. 엄지손가락과, 그냥 손바닥을 이렇게 왼쪽에 대도 되고, 이제 엄지손가락과 새끼손가락을 이렇게 대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손바닥, 이제 어깨, 예, 견갑골 통증이 있으신 분들이나, 이제 어깨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예, 엄지손가락과 새끼손가락을 위주로 이렇게 되는게 좋고, 뭐, 어깨 통증이 없다 는 분들은 그냥 손바닥만 대셔도 무방해요. 이제, 오른쪽, 이제, 이 자세에서, 이걸 뒤로 살짝 당기는 겁니다. 이, 이, 이 손을, 손바닥을, 엄지손가락과 새끼손가락에 힘을 주면서 뒤로 살짝 당기면 몸이 이렇게 털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너무 세게 할 필요도 없고, 살짝 당기면서, 이제, 오른팔을 흔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나 지금 보고 계시면, 아, 여러분들, 이렇게, 이런, 주변의 지형지물을잘 활용을 해야 돼요. 이제 공원에 가면 벤치 같은 데서는 이렇게 하기가 쉬워요. 근데, 뭐, 요런 의자 같은 데서는 앉아서 이렇게 옆에 잡을 데가 없으니까 그게 불편하죠. 근데 이거는 잘 활용이 안 되고, 자, 왼쪽으로 이렇게 힘을 걸어주면, 이제, 오른쪽에서 피가 왼쪽으로 이동합니다. 근데, 자, 오른팔을 이렇게 흔들면서, 여러분들, 자 팔흔들기도 제가 이렇게 세미나나 이렇게 보면 저희 보면 팔흔들기를 참 못한다 <웃음> 뭐 굉장히 부자연스럽게 한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여러분 팔흔들기도 조금 좀 발전을 시켜 보세요 어. 그러니까 관절이 많이 움직이는 게 좋아요 손가락 관절, 이 팔꿈치 관절, 어깨 관절, 골고루 움직이는 게 좋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왼손은 오른쪽 비대칭의 경우 왼손은 이렇게 잡아 당기면서 그니까 피가 이동할 수 있도록 왼쪽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오른팔은 이렇게 흔들면서 자뭐 머리도 흔들어 주면 좋고 어. 근데 팔만 흔들어도 효과는 있어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바람도 가볍게 불어주고. 자, 이제 보통 이렇게 팔을 한네번 혹은 다섯 번 혹은 여섯 번 흔들어주고 바람을 가볍게 불어주시다 보면 아니, 그냥 여러분들 이 그냥 테스트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아, 몸이 약간 가벼워진다 혹은 컨디션이 조금 좋아진다. 저처럼, 이제, 오른쪽 비대칭이신 분들은, 이렇게 하면, 약간 뭐가 좋아진다라는 느낌이 드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모든 분들한테 적용한다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이게 왠가 하면, 그 설명드리면 좀, 가다로워요. 그니까, 러 우리가 오른팔을 흔들어주면서, 머리를 흔들어주고, 바람을 불어주면, 오른쪽에서 피가, 이까 머리까지 올라오잖아요. 그죠? 올라오는데, 폐도 올라오고, 근데 문제는, 올라왔던, 오른쪽으로 올라왔던 피가 왼쪽으로 넘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왼쪽에다가 힘을 살짝 주고. 그 사실은, 어, 이 당기는 힘이, 이 흔드는 힘보다 조금 더 강할 필요가 있어요. 팔도 이제, 여이 어, 모래주머니를 착용하신 분들 가운데, 이 손가락 운동, 악력기나, 이렇게, 이거, 이제 이마 때리기, 마박 때리기 같은 이런 운동을 안 해주면 손가락이 자꾸 손가락에서 피가 빠져 버려요. 모래 주머니가 여기에 걸려 있기 때문에 손가락에서 피가 빠지는 경향이 생기기 때문에 손가락 운동에 대해서도 꼭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손가락을 이렇게 흔들어 주는 거예요. 그럼 항상 손가락 흔들 필요는 없지만은 여러분들이 관심을 좀 가지는 게 좋아요. 손가락 운동도 되게 중요하다 그랬죠. 그죠? 나이를 멀면 나 자, 연세가 드시면, 손가락에 힘이 풀린다. 자꾸 이게 손가락을 사용하는, 어 상황, 환경에서 자꾸 벗어나게 되기 때문에 그래. 자, 이 동작을 한번 활용해 보시고. 근데 이거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머리를 쓰셔야 돼. 나는 오른쪽 비대칭인지 왼쪽 비대칭인지 도무지 구분이 안 된다. 근데 뭐, 자폐 좌우 비대칭에 대해서 동영상을 아직 보지 못하신 분들은 감이 안올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 하는지 감이 안올 수도 있고. 이미 비대칭을 찾으신 분들은 이렇게 하면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그니까, 러 이거는 그냥 테스트를 해보는 건데. 그니까, 러 예를 들어서, 이제, 왼쪽 비대칭인 분들은 반대로 하면 되겠죠. 그죠? 왼쪽 비대칭이신 분들은 오른손을 이렇게 걸고. 그죠? 이렇게 바람을 불어 보면 근데 이걸 이렇게 해보면 아 뭔가 좋아지는 느낌인지 나빠지는 느낌인지 자 이거는 여러분 스스로 어 느껴보셔야 돼요 그 이거를 느껴보시고 만약에 이렇게 해서 자 이게 오른손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뭔가 좋아진다 이런 느낌이 들면 여러분은 오른쪽 비대칭 가능성이 많고 이렇게 해서 뭔가 좋아진다라면 왼쪽 비대칭일 가능성이 많고 근데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둘다 좋아진다 이런 분들도 계세요 가끔 가다가 그분은. 그냥 양쪽 폐가 약간 확장됐다 이렇게 보셔도 되고 무조건 폐가 확장됐다 이렇게 또 보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근데 아마 대다수의 분들은 폐가 확장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분들은 그냥 어쩔 수 없이 이제 팔만 흔들어 주고 어, 때로는 양쪽 손을 잡고 이렇게 해도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하, 여러분들이 하, 하여튼 연구를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제가 동영상을 많이 보셔야 되고 그죠? 여러분 제가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구독자랑 라 생각하여 제가 동영상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동영상을 최소한 한 최소한 20개 정도는 계속 보면서 연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안에서 그죠? 근데 제가 왜왜 왜 이런 자세를 취하게 되나? 원리적인 설명은 제가 오른손잡이예요. 그러니까 오른손잡이 라고 꼭 오른쪽 비대칭 아니에요 어, 제가 확인을 많이 했습니다 오른손잡임에도 왼쪽 비대칭인 분들이 간혹 가다가 계세요 그러니까 오른손잡이를 저는 좀 과도하게 많이 사용했어요 그냥 운동한다고 또 오른손을 많이 사용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오른쪽 비대칭이 발생이 됐는데 근데 이제 오른손잡이가 이렇게 이제 뭐 뭔가 뭐 야구를 한다든가 배드민턴을 친다든가 탁구를 친다든가 하면 이게 오른쪽이 자꾸 앞으로 나가게 되면서, 그죠? 어. 자, 이렇게 되면서, 그러니까 이 오른쪽, 어, 오른쪽이 조금 내려앉는, 어, 그런 부분이 생겨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왼쪽 어깨 같은 경우는, 왼쪽 어깨 앞쪽은 또 살아있는데, 이 왼쪽 뒤쪽, 그러니까 등쪽에 견갑고 있는, 이제, 제가 이렇게 세미나나 어떤 각 이제 전화상담이나 이렇게 받아보면 이 왼쪽 뒤쪽 이 겨드랑이 밑에 경갑골쪽 이쪽이 자꾸 결린다 아프다 이런 분들을 종종 만나게 돼요. 이제 그런 분들 중에 이제 물론 왼쪽 비대칭이라서 나타나는 분들도 계시지만 오른쪽 비대칭일 일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이제 잡아당기게 되면, 이 뒤쪽으로 피가 올라와요. 힘을 주고, 그리고 그러니까 오른팔을 이렇게 흔들어주고, 이러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샤워하실 때나, 샤워하실 때, 이제 샤워장에서 거울이 있잖아요. 전신거울이나 이렇게 반신거울 같은 게 있으면, 어깨 두께를 이렇게 한번 보세요. 등 쪽의 근육이 어느 쪽이 발달이 되냐나 여러분들이 몸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저는 거울을 딱 보면, 확연히 왼쪽 어깨가 얇아요. 왼쪽 어깨가 이뒤 특히 이 뒤쪽 어깨가 얇아요. 근육이 없다라는 뜻이죠. 네. 그래서 이제 얇다라는 것은 결국은 다시 우리는 항상 신체의 좌우 비대칭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언젠가는 회복을 시켜 줘야 돼. 오른쪽하고 왼쪽 맞춰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맞추면 안 되고 이제 시간을 길게 잡고 지속적으로 자극을 한 자극을 준다든가 운동을 한다든가 하면서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죠 그죠 어. 그냥 이런 방법을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 보세요 네? 왼쪽 비대칭 분들은 아까 반대로 그렇게 한번 해보고 그죠 어. 근데 이런 동작은 여러분들이 이제 자바라 운동법이나 다리 동작을 이용한 가스 통제법이나 머리 흔들기나 이빨 딱딱하기나 어깨 덜썩거리기나 어떤 주기적인 어떤 이런 동작들이 기본 베이스에 깔린 상태에서 이런 것들이 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떤 분들을 이렇게 도와드리다 보면 이제 보통 이런 경험을 되게 많아요 한 개를 이제 중요한 걸 가르쳐 주면 나머지 걸다 잊어버려요 막 다리가 중요하다 이러면 막 며칠 동안 다리만 맨날 신경쓰다가 파란 들기나 물병들기안 해버려요 게을리 해버려요 그러면서 또 이상한 문제가 나타나고 또 머리 흔들기가 중요하다 그러면 막 머리만 흔들고 또 다리 조작하는 거 까먹어 버리고 잊어버리고 그러면서 또 문제가 나타나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몸을 이제 가스를 이동시키고 혈액 순환을 도와주고 그저 폐를 확장된 폐를 덜올려 주고 어떤 이런 것들은 기본 베이스가 움직이는 상태에서 어떤 이런 하나의 어떤 어뭐 새로운 방법이 나오면 여러분들 이런 걸 한번 적용해 보시고. 적용해 보시고 도움이 된다면 라 여러분들이 그냥 적절하게 그냥 또 이게 좋다고 해서 맨날 이것만 사용하시면 또 곤란해요. 네. 여러분들 어떤 한 동작만 집착을 하시면 그 피가 그쪽 방향으로 막 계속 이동을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뭐 옥신동작이다. 뭐 모래주머니를 차고 한다. 뭐 어떤 이런 모든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방법을 적용했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수천 가지, 수만 가지로 또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을 제일 잘알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 자신이고 저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적용해 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론적인 제시를 자꾸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보고 좋다라는 느낌이 들면 아 그게 관심을 가져야 돼요 계속. 어느정도 관심을, 또 그렇다고 무리해서 막 밀어붙이면 안되고 그죠. 어, 관심을 가지시고 어, 이런 방법이 자기한테 통할, 통하면 통참 좋은 일이죠. 그죠. 어, 일단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고 어. 그렇게 되면 이제 어깨 뒤쪽 뭐 견갑골이 아픈 것도 점점 사라질 수도 있고 또 왼손이 저런 동작하고 나면 또 어, 이 등에 손이 안 올라가시는 분들도 제가 왜 그, 등으로 손이 안 올라갈 때라는 동영상도 하나 올려드렸죠. 그 동영상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올리는 동영상을 일이 느껴보면, 다 연결고리가 있어요. 그죠? 거기서 플러스 원을 할 것인가, 혹은 마이너스 원을 할 것인가, 후퇴를 할 것인가, 전진을 할 것인가. 자, 이런 부분들을 항상 계산을 하셔야 돼요. 그, 그러니까 하여튼, 그, 뭐, 명현현상이다. 2차 자각증상이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이제 무리를 하신다거나, 혹은 어 자신의 몸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을 못 하고 어떤 잘못된 적용을 했을 때나 이렇게 조금 안 좋아지는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데 이차 자각 증상, 명현 현상은 무조건 부정적인 건 아니에요. 그죠? 좋아지려고 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에2차 자각 증상도 굉장히 많은 요 대, 대다수의 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거죠.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으면 이차 자격증상이 안 나타나요. 그냥 서서히 무너져가 그런데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치면 뭔가가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머리를 안 흔들던 안 사람이 머리를 흔들기 시작하면 머리가 아파진다던가 이명현상이 나타나 거예요. 피가 올라오니까 압력이 올라가니까 자, 머리가 아픈 사람들은 벽에 대고 팔굽혀펴기도 해야 되고 이 노조기처럼 잡아당기는 운동에서 여기서 가슴 근육을 좀 키워야 된다 그랬죠 네. 키우든가 습관적으로 자꾸 벽에다 대고 팔굽혀펴기를 하거나 이렇게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머리 연들기를 같이 해야 된다 뭐 이런 여러분들 조금 제가 그래요 제가 한 가지를 얘기하면 자꾸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꾸 빠져나가요 제 여러분 제 대화 스타일을 이제 어느 정도 감이 잡히시죠 그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한 개라도 더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여러분들 그냥 막 무조건 저 사람 왜 저러나 이렇게 보기보다는 저도 무슨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도 어떻게보면한 가지는 분명해요. 어느 정도 선한 의도로 여러분들을 생각하는 의도로 도와주고자 하는 도와드리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도잘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광고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저, 이경남님, 어, 어, 이경남님 어, 후원에 동참해주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박선영님도 후원에 어, 참여해주셨고요. 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 계좌에 렇게 유튜브 촌뜨기, 이렇게 가명을 올려주셨는데, 어, 후원해 주셨습니다. 유튜브 촌뜨기님, 어, 후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래요. 하여튼, 정말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 제게 이렇게 힘을 주셔서 어,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이렇게밖에 도움을 못 드리네요. 그죠? 어. 댓글에, 댓글로 어떤 치, 에, 치료 상담 같은 거는 못 해드린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세미나에 오세요. 음, 세미나에도 참석해 보시고. 세미나는 저기 있죠. 그죠? 대사증후군 치료법 77이라는 동영상 밑에 있는. 동영상은 보실 필요 없어요. 동영상 보지 마세요. 그게 조금. 제가 이제 변경된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거 보고 자꾸 이렇게 한번씩 전화 오시는 분들 계신데 그거 보시면 안 돼요 그 동영상은 보시지 마시고 그 밑에 있는 댓글만 보세요 어. 댓글에 보면 세미나에 관한 내용과 어.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 세미나 오시기 전에 기본 동영상 다 보고 오셔야 되는 거 아시죠 그죠? 어. 동영상 기본 동영상 안 보고 오시면 여러분 여러분하고 저하고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안 되면 다른 분들이 좀 마음이 불편해 하세요 다 아는 얘기를 자꾸 질문을 하게 되면 좀 짜증나겠죠 그죠 예. 아, 저는 뭐 답변을 해 드릴 수 있는데 다른 분들이 싫어 하세요 그러니까 기본 동영상 보고 오셔야 됩니다 아. 하여튼 감사합니다 아. 제가 한가지 동영상을 더 올려 보려고 하는데 시간이 될런가 모르겠습니다 아, 조금 중요한 동영상인데 아, 다음 동영상도 시간 되실 때꼭 들어보세요. 되게 중요한, 아주 중요한 동영상입니다. 감사합니다.